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한 체중이동 방법이나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이 100% 슬라이스를 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방식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식과 같다면 바로 슬라이스가 교정이 되실 수 있으실 텐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하고좀 다른 방법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오늘 영상은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자, 먼저, 슬라이스가 나는 체중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른발에 축이 잡힌 상태에서 체중 이동이 없이 스윙을 깎아 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가끔씩 덮어 치는 스윙도 나오기 때문에, 훅골도 가끔씩 나오실 거예요. 혹은, 골반이 왼쪽으로 스웨이가 되면서 왼발의 바깥쪽으로 체중이 넘어가게 되면 혹은 다운스윙 체중의 방향이 오른쪽 뒤꿈치가 급격하게 들리면서 왼발의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왼발의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동이 되면서 배치기가 되면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버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백스윙을 올라가죠. 자그 상태에서 자,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넘어가시면서 배치기를 하시는 분들 혹은 스웨이가 너무 심하게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오른발을 이용해서 체중 이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른발을 이렇게 앞으로 키킹 동작을 해주시면서 체중 이동을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체중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회전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치기 동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요. 혹은 오른발을 옆으로 차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골반을 일어나면서 왼쪽 골반이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스윙 동작이 나오면서 스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깎아치는 슬라이스성 스윙을 굉장히 쉽게 가져가시는데요. 자 체중 이동의 시작은 어, 왼쪽 골반 혹은 왼쪽 무릎, 왼발, 뒤꿈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백스윙이 시작된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자 다운스윙의 시작을 왼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을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힙라인이 정확하게 지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 조금 더 스윙 궤도를 잡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인에서 아웃으로 클럽을 던져서 드로우볼을 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혹은 다운스윙의 시작이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내 골반을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은 발가락 쪽에서 차주는, 뒤로 빠지는 이런 체중이동이 뒤꿈치로 빠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클럽을 끌고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마지막에 릴리스를 한 번에 강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슬라이스를 교정을 해주는 그런 체중이동 동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체중이동과 골반턴을 하시겠다고 빠르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어떻게 돌려야 되기 모르 때문에 오른발을 강하게 차주시는 분들이나 오른쪽 골반으로 덮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왼발의 뒤꿈치가 펴지면서 골반이 왼쪽 골반이 회전하는 느낌을 만들어주시거나 아,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왼쪽 골반이 회전하는 느낌을 만들어주시거나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빠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나가면서 회전을 할수 있게 되는 클럽과 체중이 같이 넘어가면서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 타이밍을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체중의 이동만으로 골반의 이용만으로 혹은 무릎의 이용만으로 슬라이스를 교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